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제 토요일날 저녁 8시 에 올리는 영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영상은 주일날 오전 8시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는데요 5절까지니까 상당히 짧아서 오늘은 영어성경도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안 읽어드리니까 또 섭섭해하는 분이 계실까봐 영어권에서 들어오면 제가 이 말이 글씨로 되어 나갈 때 정확한 번역으로 안 되어 나가고 그 말이 번역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말이 글씨로 변할 때 정확하게 안 변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엉망으로 글씨가 나기 때문에 그 오늘은 영어성경도 발음이 안 되지만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 저자가 4명인데 그 4명 중에서 가장 지식이 두터우신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학자이십니다. 마태가 상당히 그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학자이긴 했지만 요한은 전문학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글씨를 내용을 보면 아주 유식하게 이렇게 그말 같은 것도 이렇게 팍팍 줄여 가지고 상당히 값어치 있게 이렇게 언어구사를 해서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 중에서 요한복음이 최고 지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쭉 이렇게 읽어볼 것 같으면, 이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 이 요한복음이 어, 그 요한사도, 요한이 이 글을 적을 때 다른 복음서에서 마테마가 누가까지 다 없는 복음서를 이 요한사도는 적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 천지창조에 대한 것을. 이 짧은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모든 내용이 관략하게 확 줄여가지고 준말로 해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주 창세기를 이한 절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를거으로서 창세기 전체를 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이 문장을 어떻게 그 많은 성경을 이렇게 5절까지 짧게 잘 구성했는가 하는 것은 요한이 그만큼 머리, 머리가 좋고 지적이었다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안 되는 발음이지만 영어성경과 같이 읽으면서 말씀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이 영어라는 게 뭐, 한글에 비하면 사실은 쪼개 안됩니다. 이 한글은 각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배우면서 이 한글 같은 그런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할 정도로 한글은 정말 오묘합니다. 어, 다른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이 한글을 보고 탐독을 합니다. 예, 탐독을 해요. 그래서 이 한글에서 그 어, 간단한 알파벳 가지고 그 모든 말을 다 만들어 내잖아요. 예, 한글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영어 쓰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 말을 할때 표현을 이잘안 돼가지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막 손짓 발짓 별짓 다 합니다. 데 한국 사람은 말할 때 손짓 발짓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왜 그러냐 하면은 어, 그 동문 언어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동문 언어가 어, 좀 있어요. 있는데 영어가 지 영어는 많아요. 정말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설명하려 그러면 어, 같은 말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말이다 하고 막솔직발서막 하게 됩니다. 근데 한글은 예, 동문이 별로 없어요. 동문 영어가 물론 좀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화장 그러면은 화장실에 가서도 화장을 하고 얼굴에도 화장품을 바르면서 화장을 하고 사람을 불태울 때도 화장을 합니다. 이렇게 동문 그 문구가 한국에서는 극히 드물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이 영어에서는 너무 많거든요. 라이 그러면 뭐 살아가는 것도 라이고. 빛도 라이고, 뭐 좋아하는 것도 라이고. 그래서 어떤 이 라이를 쓰면서 설명을 할 때, 이것은 빛의 라이가 아니야 하면서 이제 어? 좋아한다는 라이가 아니야. 이 살아간다는 삶의 라이야. 그러면서 막이 사는 사람 살아가는 흉내를 내면서 솜짓발 짓을 합니다. 이 같은 동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어 쓰는 사람이.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그런 글에 비하면 굉장히 오묘하고 그 짧은 단어 가지고 짧은 알파벳 가지고 모든 말을 거의 다 만들어내는 것이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글 한글을 배운 것에 대해서 한글을 배우는 나라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장 예, 영어 성경은 죠 잡돌 원이 일장 일절에서부터 한글을 먼저 읽고 영어 성경은 나중에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장 일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예, 태초에 태초에 이 지구의 태초에 지구가 생겨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 예. 영어에서도 이 태초에 하는 그런 문구가 비견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왜 다른 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을까 오늘 저와 같이 이제 성경 강의를 듣는 분들은 놀라운 일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 태초에 해놓고 말씀이 돼서 다운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운표가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게 극히 중요하다. 예. 이 놀라울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같이 읽으면서 정말 과거에 몰랐던 걸 아시게 됩니다. 예. 놀라운 이 말씀이란 이 말에 대한 그런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할렐루야 입니다 예이 말이 이렇게 대단한가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럼 태초에 다른 것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에 적혀 있습니다 에, 그 영어 성경에도 first one, in the beginning, 예, 태초에 하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말씀이 계셨을까? 하고 캐션마크를 붙이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말씀을 지금 분리해 놓고 있어요 분리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이면 말씀이지 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까 예. 말씀이란 존재가 어?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하나님과의 동등함 그 위치 이것을 오늘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런 여기 툭하면 이렇게 잠깐만요 헬리콥터가예 소리가 좀덜 나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더니만 그 다음 절에 가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런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될수 있을까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것은 정말 오늘 말에 대한 위력과 말에 대한 그 파워가 정말 오늘 여러분 처음으로 저에게 듣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위력 말이면 말이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하는데까지는 이 구절이 나올 때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기 힘들 것, 힘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이 어려운 문장이 어, 사도 요한이 이거 만들어낸 문장입니다. 사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굉장히 말을 깊이가 있고 유식하게 말해가지고, 엄만한 분들은 이요한복음에 대해서 읽으면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까지는 다 이해를 해. 그렇지만, 그 말씀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하면은 이해할 사람이 별로 두릅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볼까요? In the beginning. What the what? 네? What the what? 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다음에 and the what was what God? 예,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and the what was God? 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자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과가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지금 여기서 이제 시초가 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깊이가 있고 파워가 있는 성경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요한은 이 창세기에 대한 전체를 5절 단 5절 이내에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 이런거를 5절 이내에 권략해서 이렇게 딱 압축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얘기를 파헤쳐서 해석해보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 힘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 And What was God?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게 아니고 요한이 주장한 것입니다. 예, 네. 요한이 주장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있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정말 대단한 문장가이고 시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도록 하는지 이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절에 보면 그는 태초에 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 예, 여기도 태초에 대한 영어가 나오죠. 예, in the beginning. 예, beginning.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2절에 보면 또 보통 성, 성경을 이렇게 그 타료로 읽는 분은 이해를 할수 없어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군데 그러면 그라 그러면 하나의 존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라는 말이 나올 때에 이후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되어야만 이 문장에 대한 풀이가 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의 동등된 인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 말이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할 때, 그가 누구죠?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 그래서, 그는 태초에, 예, 인도, 비개행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이렇게 지금 2 절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월수2 h 워 was work 갓 d He was w 이게네 yeah. 태초에 그는 누구? 말씀. 네. 말씀. 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제? 태초에 예. 이 놀라운 문장이 사도요한의 저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언어에 대한 깊이가 있고 말 한마디가 한마디를 하려하면 고그 한마디 속에 많은 문장이 엮어져 있어요 예, 이거 2 절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등한 자 인격을 가진 그 말씀은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사도 요한은 팍 줄여가지고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그는 곧 누구? 하나님과 동등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 그 누구죠? 말씀.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절에 보면, He was our God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할렐루야.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분. 여기다 보면은, 이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그라고 할 때, 그는 이 한글 번역에 보면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그가 아닙니다. 그러 이 그를 하려 그러면 더 하고 이것써가 야 되지만은 그더 하는 그 그가 아니단 얘기예요. 하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의 존재. 이 만약에 한글 편으로 말한다면 그라는 얘기가 여기에 영어성에서 더라는 얘기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여기는 he 예. he was what the god. 예. 하나의 존재, 말이 이 g o d 하고 예,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 그분, 그분. 예, 그 어떤 존재,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 그분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한글 번역에는 거는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누구죠? 히 예. 말씀, 예. 말씀. 그는 그 말씀에 대한 존재를 하나의 인격으로 여기서 나타내겠습니다. 그는 그분은 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마기로서 있고 있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떠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그분의 말씀 대단한 파워가 있고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그 말이 하나님이셨다. 말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이네. 이제는 말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이게 따지고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예, 얼핏 보기엔 이제 쉬운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그가 말이 어떻게 예,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은. 아 이거 문장 하나가 지워졌네 에, 지워졌어요 잠깐 수톱을 해야 되겠네 에, 제가 에, 세상에 듣다가 별별 소리를 다 들어보네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이렇게 여러분은 그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말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오늘 여러분 처음 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점점점 이 요한, 사도 요한이란 다른 성경은 이렇지 않아요. 근데 요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이 성경을 이 적을 때, 이저서를할때 그 굉장히 어려운 문장으로 참 엄만한 번에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문장으로 했습니다 또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하기가 쉬운 그런 문장이 바로 지금 9절은 5절까지밖에 없지만 굉장히 말에 대한 깊이가 있고 그말 하나하나가 대단한 그 단어가 붙은 꼬리가 달린 그런 말들입니다 일반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틀려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자, 3절을 볼것 같으면, 모든 것이 그로 말며 아마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 예, 하나도 없더라. 그가 항상 그로 말, 그라 그래. 그라, 그라고 그래. 그가 누구죠? 그로 말, 그로 인해 표현하는 건다 항상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이그러라는이말 한마디를 넣음으로써, 1장 1절에 읽은 모든 것을 새로 추억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장을 읽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그로 말암 아마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 예. 그로가 누구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그로 말암 아마, 모든 것이 그 놀라운 잉적의 존재인 말로 말미암아서 창조가 되었다 이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창조라고 되어있는데 창조라고 되어있고 여기도 어 창조라고 되어있고 이렇게 창조라고 되어있잖아요 네. 창조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라는 것은 좀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창조란 단어는 크리에이션인데 이 영어성경에 보면 은이 지금 이두 단어는 없는 단어를 내가 지금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부터 밑에까지가 3절에 대한 내용인데 중간에 내가 집어넣었어요. 왜 이걸 집어넣냐 하면 한글 번역에서 말하는 이 에, 구절에 창조가 아니다. 이거야. 창조가 아니다. 이거야. 창조를 표현하려 그러면 영어에서 크리에이션이 들어가야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영어 성경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메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이드.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 성경대로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만들어지는 m 메이드하고 창조 크레이션하고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처음에 나올 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할때이 크레이션을 씁니다 크레이션을 써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크레이션을 안 쓰고 메이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창조 속에서 하나의 작은 존재, 작은 내용을 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지게를 만든다 그러면 지게 전체를 만드는 것은 창조고 지게 뭐 가지, 그 다음에 밑에 뭐하부 뭐, 어? 글고리 뭐 이렇게 만드는 건다 메이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계에 나온 창조는 여기서 원래 에, 들어가면은,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에, 들어가면은, 조금 좀 어색하다는 거죠. 에. 마들과 구렛마들은 틀리잖아요? 그럼 이제 얼핏 생각하면 다 뭐, 그, 그, 그십 식구야. 이렇게 되지만은, 허지만 표현의 차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조가 아니고, 만들어졌으니 이렇게 돼야 원칙입니다. 그가 없이 만들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예. 그러면그 만들어진 것을 한번 볼까 하고 3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는 크레시나인은 메이드로 썼기 때문에 예.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에서 나오는 만들어진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 영어 성경에는 과연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볼서트리 Through w h i m o h uh, thing w r o m it, thing whom uh, t made, and the uh, made and creation of the gemmilydil diplen, g e m i l d i l diplent, gemmilydil diplen, diplen, d i p l e n diplent, d i p l e n diplent. nothing was made, not his bit, b it made. 자, 이렇게 해서 이 3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볼것 같으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예, 사람이 영어성경에서는 영경에, 예, man으로 나오죠 남자 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기보다는 남자 사람 중에서도 남자여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남자의 빛이었다 예, 이렇게 그 사절이 설명이 되어있는데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이 생명 예, 생명 여기서 어, 생명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죠. 라이 예, 생명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조물주께서 창조하시고 그다가 라이가 들어가지 않은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물체를 만들었다면 천 년이고 만 년이고 지금도 사람이든 바위든 나무든 그한 자리에 지금도 오도커니 발전이 없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든 나무든 모든 동식물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도 만들어놓고 그 속에다가 코로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은 그러면 은이 한글 번역에 보면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손수 아기자기하게 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한글 번역에 돼 있는데 영어성경에서 보면 티끌 예, 바람에 날리는 땅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 하나를 채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일이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절보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생명 사람의 빛이었다. 이 말, 남자의 빛이었다. 이 말에 대한 내용이 이 모든 남자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고 이 말로 모든 것을 말로 이루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자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에 대한 하인을 몸종을 비서를 두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말은 말대로 말 따로 사람 따로 뭐어 이렇게 행동 따로 속 따로 극 따로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는 말이 내 자신의 존재와 동등한 위치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예. 네. 아주 사람이 뭘 상식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말을 하는 그 사람과 동등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은 놀고 쉬고 있지 않고 일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이 입에서 나와가지고 그 말이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고, 어? 그 모든 삼남한성의 사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made. 그래서 이 말이, 그러면 옛날 하나님께서 나온 말만 그렇고,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온 말은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 넘겨도 없잖아. 천만해요. 우리도 우리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내 자신이 나가서 손수 일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대단한 일꾼인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입에서 나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줍니다 예. 몸종이 되어집니다 비서가 되어집니다 나의 하인이 되어집니다 이 말에 대한 위력은 예. 무엇으로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이 일하는 일꾼으로 인정을 오늘 이 시간부터 받게 되니까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되거든요. 예. 말에 대한 위력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가 가지고 돌담을 쌓고 하나사 하나서 쌓아, 쌓아 올라가려고 그러면내 육신이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가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 정신없는 소리 하지마 말이 어떻게 일을 해? 예. 말이 일을 못합니까? 말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한번 지금 짚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미국에 가있고 내 딸은 캐나다에 가있어. 그러면 내가 그 아들과 딸을 한번 만들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고, 타고 가야 되고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재정과 어? 막대한 나내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야 됩니다 금전적인 에너지 육신이 움직이는 모든 체력의 에너지가 나가야 됩니다 며칠간 그러나 이 말이란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너희 하인이 있잖아 너의 비서가 있잖아. 너를 도와주는 어? 몸종이 있잖아. 그가 누군데? 말, 말씀. 여기 보면은 예? 나오지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하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나가지고 이렇게 육신이 하나님 몸체가 움직여서 천지 창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입으로 딱 선포한 그 말이 나가서 다 일을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나 하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말이 나가서 일을 해. 천만에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하중단됐요내 아들과 딸이 카나다에 있고 미국에 있는데 내가 그를 만날려고 가서 그에 대한 여부를 알려면 직장도 잘 다니고 돈은 잘 벌고 뭐 하는 걸 알려 그러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야 됩니다. 그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손실이 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말이라는 내 비서를 딱 통해서 그 말로 그 모든 아들과 딸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이 나가서 아들과 딸을 만나는 일을 하고 나를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접근해졌죠 그래서 전화 한통 하면 돼 내가 미국까지 꼭갈 필요 없어 전화를 해가지고 말로 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사항이 어떠냐 말로 이 말이라는 게내 몸에서 나가가지고 내가 미국까지 가야 되는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거야. 말이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만 이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 일만 하고 다른 일은 못할까? 천만에 이 말은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고 나의 모든 일생에 살아가는 일들을 도와주고, 부축해주고 그 수없이 많은 그런 말들이 나를 위해서 싸워줍니다. 싸움은 누구가 합니까? 군인이 하지요. 그럼 말이 군인이야? 오케이. 말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내 몸에서, 내 입에서 나간 이 말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그 많은 말들이 내 몸을 위해서 헌신해주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말이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몸쪽만 되고 비서만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군대가 되었네 말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일꾼이 되었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정말 그렇게 실현이 될까? 대구 말고요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환자를 손으로 발로 막 어? 밟아주고 안마해주고 손으로 뭐 주물러줘가지고 그 환자를 내가 치료를 해줍니까? No.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말로 하면 돼. 말로 하나님께 간과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 말이 하늘 하늘나라 계신 하나님 앞에 딱 부딪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네가 네 말이 내한테 쳐왔잖아 그러면 네가 내한테 온 거야. 그러면 네가 내한테 왔기 때문에 네가 내한테 온그말 너의 존재 그 말은 나의 존재거든요. 너의 존재가 내한테 와서 그렇게 애을복고 하고 기도했으니 내가 너의 너를 너의 그 말을 듣고 예 네. 나를 접해서 나를 이렇게 어로만져 악수해 줘가지고 성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그 말을 듣고 나의 몸종 나의 비서 나의 군대인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 자이 말이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군인도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돈 벌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건강도 지켜주고 하는 그런 일꾼도 되고 내가 외로울 때에이 말이 내 몸에서 나간 말이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을 했을 때에 그가 내 보시되어 주고 자 군인이자 일꾼이자 비서이자 모든 내 일을 대행해 주는 이말 말씀 이것은 놀라운 그런 나에게서 없었을 안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이 피조물인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모든 동물 그 많은 수천 수만가지 동식물 이런 것은 다 말을 주지 않았어요 단지 이 세상에서 전체에서 말을 할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어요 그 위협적인 존재 호랑이다 사자다 그래도 그들은다 말을 못해 왜? 말은 사람에게만 준 그런 특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보러갈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내 얼굴과 닮은 분이 하나님이셔 보나 마나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내 얼굴을 거울로 쳐다보면 하나님을 본거야 그럼 하나님을 꼭보러갈 필요 없고 중요한건 뭐냐면 은 나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군대가 되고 나를 위해서 일하여주는 일꾼이 되고 내 모든 말을 들어주고 척척 대답해주고 답변해주는 그런 비서가 된그 말씀 이 말이 나에게서 나간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할렐루야 이 말은 천군 만말을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인 것입니다. 말로. 네. 말을 잘해가지고 천냥 빚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냥 빚을 갚을 때에 내 하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을 가지고 그 천냥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빚진 사람이 가서 일을 해주고 에이, 세상 꼭그 어? 내가 어떤 사람이 빚진다고 해서 그사람에 가서 내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하루에 2 0만원씩3 0만원씩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100명 200명 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빚진 것만큼 일을 해주고 타, 해야만 탕감을 받느냐 그 일꾼만 일꾼이냐 이 말이야 내가 인건비를 하루에 20만원 30만원 주고 수백명 수천명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집질때 가서 도와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집질데 다른 인건비를 안 나가고 내가 보내야 인건비 가지고 집을 지었으니 내가 그 사람의 빚진 걸다 갚았다 꼭 이렇게만 갚아야 되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만 말만 잘하면 돼 말이라는 일꾼을 보내면 돼 말이라는 군사를 보내면 나를 위해서 싸워줘 할렐루야 이제는 이 말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군대이며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일꾼이며 나의 모든 실험을 토론할 수 있는 벗이며 애인이며 우리 젊은 세대가 말한 오빠 하는 거 이것도 오빠 부대 그 오빠 부대가 바로 이 말씀으로 나가서 오빠 부대가 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에 금은 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의 인격을 갖춘 그런 우리 내몸에 없어서 안될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에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네. 말 못한다는 그 답답함 그것이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말이 내 인격을 내가 말을 여기서 말하면 그 말이 나가가지고 또 다른 내 말은 나잖아요. 나가 나가가지고 어, 또 하나의 존재. 내한 말이 나서 또 하나의 존재. 또 하나의 존재. 이렇게 수천, 수만 명의 나에 대한 지원군을 지원군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지원군을 얻지 못하니 말을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내가 막 천신만신으로 분신되어서 나가서 또내 오또요 오또요라는 이, 나, 이 존재가 말로 통해서 예, 말로 통해서 오또요가 막 여러개 천신만신 분신되어서 갈라져서 다른 오또요가 막 생겨납니다 내 말에 대한 그 존재 이 말이 이렇게 정말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일꾼이 되었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비서가 되었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군대가 된 줄은 여러분 정말 몰랐죠.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조물주의 그 위력이 나올 때에 이미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말을 할수 있게 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을 하잖아요. 예.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말을 하죠. 호랑이도 말을 합니까? 못 하죠. 만약에 호랑이가 말을 한다면 예. 그 억센 힘에다가 말까지 한다면 그또 다른 호랑이 그 말, 그 말이 막 천신만신 나와 가지고 얼마나 그 위력이 대단하겠느냐 말이 그를 말을 못하니까 외소한거야딱 단일체제 하나밖에 없는거야 그러므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군만마를 거느리고 있지만 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체는 단 자기 혼자 몸으로 살아간다 외소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인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고 창세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다 요하는 5절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창세기 전체를 우리에게 다 읽어주는 것입니다 자, 빛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자,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니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할 말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우리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가 우리에게 빛이 먼저냐 어둠이 먼저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금방 여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설하시고 태양계를 만들어서 그 태양계에서 하나의 불덩어리를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지구를 창설하실 때 지구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네. 메이드는 그 다음이에요. 뭐를 만들었다, 만들었다, 만들었다는 그 다음이에요. 지구를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조물주. 그 조물주에 의해서 우리 사람인,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된 우리가 예 우리가 지금 우주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지구가 튀어나와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 움직이지 않은 지구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북어리였잖아요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고 그 지구를 시키고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서 태양에서 가장 적당한 거리에 조금만 더가 까도 우리가 뜨거워서 못 살잖아요 조금 멀면 추워서 못 살잖아요 아주 적당한 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적당한 태양의 거리에 지구를 튀어나와서 지구를 처음에는 지구가 가만히 서 있었죠 왜? 어두움밖에 없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서 있었던 그 반대쪽에는 빛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 지구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그래서 오늘 이 5절, 어, 5절에서 나온 말씀을 보면 에,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설하셨을 때에 드디어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이더라 하기 이전에 빛이 있어라 해서 제일 먼저 빛을 먼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가 가만히 그 불덩어리가 태어나서 가만히 서있는 걸 하나님께서 돌리기 시작한 거지 이제 그래서 24시간 만에 한바가 돌게 하고 이 자전이 되면서 나주 공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일과 달과 해가 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월 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지 누가 그, 그 무겁고 육중한 지구를 돌게 만들고 달리게 만드느냐고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예. 누가 그거를 감히 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지구를 돌릴 수 있으며 여우와 수화시대나 시세계와 왕시대에 그 지구가 멈추기도 하고 지구가 반대로 돌기도 하고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한 인결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 말씀이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천군만마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서 천군만마를 가진 말씀의 비서와 그 다음에 하인과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말씀으로 다 되는 거야. 말씀으로.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말씀의 위력이 그 말씀이 나에게 군대가 되고 마귀를 쫓아주고 그 군대가 말씀이 나에게서 힘이 되어서 나의 모든 일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저와 같이 예,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음으로써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verse by 5, 예, 보면은, the light sign. 예, the light sign. light sign. 빛이 비치 네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has not. 예? 해서나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언더스테이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영어 성경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언더스테이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되는구나 내 입으로 나가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된 에 역사를 이루고 말씀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말씀이 나에게 군대가 되어서 마귀사탄을 물리치고 말씀이 내 하인이 되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고,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이 아시게 됨으로써 이제는 말씀이 대단한 존재, 예, 대단한 그 존재를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때에 이제 앞으로 어, 살아가면서 이제는 과거와 같지 않고,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대단하구나, 예, 나는 최소한 말씀이라는. 군대와 같은 그런 하인을 두고 있어 어? 나는 이 말씀에 대한 하인을 거느리고 있어 비서를 거느리고 있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아실 때에 앞으로 큰 은혜의 나날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